윈도우 바탕화면에 폴더나 프로그램 바로가기 아이콘을 등록하고 사용하실 텐데요. 갑자기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이 전부 사라져서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자주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윈도우 내 설정이 변경된 경우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바탕화면에 마우스 클릭을 한 다음에 보기 목록에서 바탕화면 아이콘 표시를 선택을 하면 보이지 않았던 바탕화면 아이콘이 다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특정 아이콘, 예를 들어 내 컴퓨터나 내 PC, 휴지통, 제어판, 기타, 윈도우를 처음 설치했을 때 보였던 기본 아이콘들이 사라진 경우에 다시 보이게 하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바탕화면 빈 곳에 마우스 클릭을 한 다음에 개인 설정을 누릅니다. 설정창이 열리면 좌측에서 테마 탭을 누른 다음에 우측에 있는 관련 설정 하단에 있는 바탕화면 아이콘 설정을 누릅니다. 그러면 바탕화면 아이콘 설정창이 열리고 여기에서 본인이 원하는 항목을 선택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보이지 않았던 아이콘을 다시 바탕화면에 보이게 할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적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갑자기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이 사라져서 당황하셨던 분들은 알려드린 방법을 바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